네. 보시면 사용하시려고 네. 이제 오셔서 전원을 딱 키시면 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코 모드에서 무조건 깜빡이에요 3시간 30분 걸리지만 에너지는 가장 절약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 네. 보시면 여기 70도 물 온도수예요 쉽게 얘기해서 삼겹살 같은 기름 70도에다가 놓고 스타트 해주시면 되고요 오토 같은 경우에는 45, 65 되어있는데 이 안에 센서가 있어서 그릇들이 지저분하면 65, 깨끗하면 45, 자기가 알아서 세척을 해줄 거고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대신 에너지는 에 가장 저렴하게 되고요 음. 컵만 나왔다 세척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것만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예, 예, 예. 뭐 쓸수 없으실 거고 뭐 외출하셔야 되거나 빨리 끝내고 싶어요 한 시간 이내에 가장 최적화되게 끝나요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짧은 시간 안에 얘가 열심히 들어야 되니까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 간이 세척 기능이에요 15분간 이 안에서 불려주는 역할을 해요 음. 음. 왼쪽에 이제 3개의 버튼이 옵션인데요 2시간 지금 2시간 20분에서 급속세척 눌러주면 단축이 되죠 어. 시간이 짧아지면 에너지는 많아요 요 위생이라 고 그래서 도마나 젖병과 세척하실 때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얘는 건조가 다 돼서 나오는데 좀더 강하게 건조를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추가 건조 눌러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예약이에요 지금 안 돌릴 거예요 h1 h2 이렇게 바뀌어요 요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 누르면 7시간 이후에 시작이 돼요 24시간까지 예약 가능하고요 예약하기 싫다 싶으시면 24 다음에 그냥 영역 맞추시면 예약 취소되세요 머신케어라는 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 나머지는 다 꺼져요 얘는 뭐냐면 쉽게 세척기 내부 청해주는프로그램이고요 세탁기 통세척하는 세제가 있는거 아시죠 얘도 작년부터인가 통세척하는 세제가 따로 나왔어요 뭐 그런거 한번씩 넣으셔서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스타트를 딱 눌러주시면 깜빡거리며 멈춰주면서 얘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어 다른거 하고 싶은데 다게안 눌러져요 껐다 켜도 마찬가지예요 작동 도중에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싶다 여기 보면 리셋 3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스타트 버튼을 3초 동안 눌러주시면 얘가 1로 바뀌면서 아. 프로그램이 삭제가 돼요 아. 예, 그렇다고 바로 바꿀 수는 없고요 저는 껐다가 켜시면 처음처럼 에코에서 또 깜빡깜빡일 거예요 원하시는 프로그램결정하시고 스타트 해주시면 되세요 네. 스토꼭지 밑에는 급수가 안되면 불이 들어올 거예요 급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꺼져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소금이 없어서 불이 들어온 거고요 린스가 없어서 불이 들어온 거예요 아. 소금은 유럽 쪽에서는 물에 석회 성분이 있어서 뭐 특수 소금을 넣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무시하면 시 되구요 음. 린스 같은 경우에는 뭐여기다 넣어주시는거에요 쭉 따랐을 때 맥스까지 따랐을 때한 일주일에서 보름씩 한꺼번에 들어가요 밖에 여기 램프 불 들어오면 보충해 주시면 되는 거구요 세제는 매번 여기 뭐 분말세제가 됐든 액상세제가 됐든 고추세제가 됐든 넣고 닫으면 얘가 필요할 때 열어서 쓰니까 끝나면 항상 열려 있을 거예요 이거 아까 청소하는 방법 네. 화살표 지금 오른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편으로 반바퀴만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나오죠 아... 보시면 얘 그냥 뽑으면 돼요 살짝 걸리는 부분 엄지하고 검지 살짝 러주시면 위로 빠지면 되고요 오 얘는 뭐저 위에다가 좀 미지근한 물에 좀 담가 놓으셨다가 일반 세제로 닦으시면 되고요 끄는 네. 방법은 그냥, 그냥 끼우시고 얘 위아래 없으니까 그냥 끼우시고 아, 위아래 없어요? 예. 응. 위에서 보셨을때 여기가 넓어요 옆쪽고 아 넓죠? 넓은 곳에 앞쪽 바라보게 놓으시고요 앞쪽 바라보게 놓으시고 이제 오른쪽으로 응. 돌리다가 까만 세목끼리딱 만나면 아 잠긴거예요